안녕하세요 블랙형입니다 오늘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저는 일단 한 주간 좀 촬영에 몰두했고 머리도 손님들 좀 있어서 좀 잘라드리고 파머도 뭐 하고 다 했는데 제가 요번에는 펌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영상을 근데 일단은 오늘 펌한 내용은 투블럭 펌이라고 펌을 좀 많이들 하시니까 좀 그리고 중요한 건 머리 상태가 거의 대부분이 투블럭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어, 그런 투블럭 펌을 좀 많이들 즐겨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차피 그 상고머리 쪽으로 바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투블럭 펌을 한 뒤에 좀 정리를 하시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투블럭 펌을 한번 오늘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네, 투블럭 펌 한번 보시죠. 펌을 해보고 싶다고? 네 어, 그러면 약간 가르마 펌 생각한 거 있고 한... 형이 봤을 때 어? 네. 약간 6대4 정도 아... 자 보세요 가르마 탈때 기본적으로 빗질을 앞쪽으로 하시고 자, 오늘 내가 초보 명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컨셉인데 자 코를 중심으로 5대5가 됩니다 5대5 이렇게 같이 끝까지 게다가 이렇게 살짝 빼주시면 가르마가 이렇게 안타지는 거요 이렇게 짧아서 그래버려 이게 5대5야 지금 5대5 탈거면 응 어? 네. 이런식으로 여기 5대5 어때? 맞네 아, 이게 이제 5대5 그지? 이 코를 중심으로 해서 하시는 거는 5대5 그 다음에 이제 중심으로 따지는거지 이게 제이6 아? 어? 네6그 다음에 7 그래서 7대3 이런식으로 얘기하는거죠 응. 네. 아, 그러면 코를 중심으로 잡고 있으면 5대5 그 다음에 눈썹 눈썹을 중심으로 들어가면 6대4가 되는 거야 그래서 너는 오늘 오늘 머리 할 거는 6대4로 할 거야 형님 음. 6대4로 오늘 머리를 해 주겠습니다 형님. 네. 6대4 6대4는 기본적으로 당겼을때 우리가 이렇게 빗질을 해주면 가르마가 타지는데 그쪽에서 약간 떨어지면 이렇게 해서 딱 떨어지면 어때요? 6대4가 나오죠. 그죠그죠 이렇게. 응. 그래서 파마할 때 펌을 이런 식으로 머리를 말, 말아서 이렇게. 6대4. 응. 어, 아니면 앞쪽으로 쏠려도 되고 여긴 웨이브좀 넣고. 어때? 응. 6대4. 6대4. 6대4 6대 6대 4 펌을 한번 해야겠습니다. 자, 먼저 약을 약을 앞에 서부터 살짝 발라주세요. 여기서 약 바를 때 두피에다가 약이 안닿게잘 발라주셔야 되고요 약은 머리를 펌을 할 정도만 약을 발라주세요. 양쪽 사이드에 약을 바르지 마시고 싶으면. 그리고 이쪽도 약을 또 발라주시고 두피쪽은 약을 좀댈수 있으면 약이 안 닿는게 최고 좋습니다. 네, 투블럭 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뿌리를 충분히 살린 상태에서 펌이 들어가야 펌이 잘 나옵니다. 세워서. 그래서, 이제 예, 펌은 약간 웨이브가 약간 한 3호? 3호 정도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로또. 로또 3호로. 섹션을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자, 오늘 펌 내용은 앞쪽이 위로 올라가고, 어? 양쪽 사이드에 있는 양이 앞으로 내려오는 컨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머리 뭐 어떻게 할 건지 자기가 먼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서 마는 거고, 이제 이걸 대각선으로 약간 사선으로 좀 섹션을 떠시고, 뿌리를 충분히 앞쪽으로 당긴 후, 우리 펌은 말줄 아시죠? 여기서 이쪽 밑에 부분이 요 앞부분이 제일 머리가 굵으면 잘 풀려가지고 힘드니까 이 앞쪽은 말려서 머리가 나오게끔 해서 웨이브는 3으로 롯드 3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말아주시고 바로 그 뒤편에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좀 말아주시는 거예요 뿌리는 충분히 밑에서 위로 살짝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끝까지 머리를 땡긴 상태에서 아프지 않게 그리고 그 다음에 말아주세요. 깨끗이 마는 게 포인트예요. 깨끗이 말아야 파마는 잘 나옵니다. 근데 펌을 할때 보통 그냥 한번 잡고 바로 마는 건 머리가 부시시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또 이쪽 잡아주세요. 뿌리를 살리고 롯뜨는 3호 바로 우리 초범용사 분들도 번호로 얘기하는 게더 쉬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3호로 말아주세요 또 밑에 다 대각선으로 말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대각선으로 말고 빗질을 제대로 잘 하셔야 파마도 잘 나오는 거예요. 뿌리 쪽을 무조건 살려주시고 이 양쪽 사이드는 뿌리를 살짝 눕혀도 상관없습니다. 위에 탑 부분만 좀 약간 살려서 마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앞부분은 앞쪽으로 말아서 우리가 머리를 앞쪽으로 말아서 이 앞을 약간 앞쪽으로 뺄 거예요. 대신 이거는 2호 번호 2호로 말아주세요. 초보 명사분들 제가 1호, 2호, 3호 이렇게 얘기해도 알아들으시죠? 그러면 어차피 머리 다 하셨으니까 아, 아실거라고 보고 제가 번호로 설명합니다. 이런식으로 자, 마찬가지로 마찬가지 옆에 위쪽에 머리를 또 잡으셔가지고 위에 탑부분은 여기 밑에 부분보다는 위쪽을 90도로 딱든 상태에서 펌을 하시는 게 맞아요. 네, 1인칭으로 말아드리는데 좀 불편하시면 나중에 말씀하시면 좀 멀리서 말 수도 있습니다. 만지니까 좀 두껍게 잡고 5호 조금 두껍게 잡고 5호로 이렇게 두껍게 잡고 5호로 말아주시면 좀 굵게 더 외부가 탱탱한 웨이브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뒤쪽으로 갈수록 조금 얇은 높도로 두껍게 잡고 섹션을 좀 두껍게 잡아서 말아주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죠. 을한번더 발라주세요. 약한번 바른다고 해서 잘 나오진 않아요. 금방 머리가 금방 풀리기 때문에 머리라는 게한번더 발라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이 앞쪽은 당연히 또 90도로 90도로 올려서 머리를 말아주시는 거예요. 똑바로 세워서 빗질을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것들을 마세요 빠지지 않게 이렇게 깔끔하게 마시고 자, 이따가 스틱을 꼽아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만큼은 또 놔두세요 바로 또 위에다가 또 90도 이 위쪽은 다 이렇게 좀 세워서 마셔야지 두피가 잘 살아요. 뿌리에다가 약을 안 주더라도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으니까 당연히 물이, 이약 자체가, 약 자체가 밑으로 흐를 거예요. 그래서 그냥 뿌리에다가 주면 자국이 남으니까 뿌리에다가 약안 바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끄지 마시고 힘 조금 빼주시고 텐션은 잘주셔야돼요 강하게 그래야 두피가 살아요. 자또 여기 대각선으로 약간 타주셔서 넘어갈거니까 넘어가게 머리를 타주시는거예요 그리고 약간 여기가 옆에가 뜨면 안되니까 살짝 눕혀서 요번거는 살짝 눕혀서 머리를 말아주시는거예요 이런식으로 말아주세요. 양쪽 끝이 같이 당겨주셔야 돼요. 한쪽만 당기시면 아픕니다. 별로 안아프지? 네. 음. 그래서 아프다고 하시는 손님들도 계실건데 그때는 양쪽 끝이 같이 안당겨줘서 빗질을 곱게 안한 상태에서 하셔서 아마 아프실 수 있어요. 파마도 마찬가지로 펌도 좀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셔서 하시는 게 좋아요 같은 3호에요 로드 그리고 앞쪽 부분 2호로 아까 말아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파마를 거의 하바가 안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대신 이제 웨이브가 어느 정도는 나오겠죠 살짝 그래서 섹션을 잘 떠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섹션을 좀더 두껍게 떠서 이 뒤쪽 웨이브가 우리가 자주 만져서 머리 자체가 좀 금방 풀릴 수 있으니까 좀 두껍게 잡고 여기가 3호로 말았다면 이쪽에는 5호라든지 조금 더 얇은 걸로 이렇게 4호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머리를 말아주시면 어, 괜찮을 것 같아요. 6호 3호 4호 5호 이렇게 좀 두꺼운 거 중간 정도 되는 걸로 머리를 마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깔끔하게. 그리고 바로 한번더 약을 재도포 해주시면 돼요. 재도포할 때도 두피 쪽에 약이 안 닿게 별로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잘 발라주시면 돼요. 자, 요번에 이제 스틱이나 이런 부분을 이쪽에 그 가르마 쪽으로 해서 약간 이렇게 스틱을 꼽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스틱을 안 하고. 계속 스틱 자체가 잊어버려서 별로 안좋은것 같아서 저는 스틱을 안삽고 바로 이렇게 핀컬핀으로 하는 방법을 택했어요 이 핀컬핀으로 절대적으로 핀컬핀이나 스틱으로 머리를 좀 들어주셔야 파마 로드그 다음에 고무줄자국 이런거를 좀 막을 수가 있어요 안그러면 고무줄자국으로 인한 그 머리카락의 짤림이 생길 수 있어서 끊어짐 그게 생길 수 있어서 좀 주의를 해야돼요 처음 알았지? 응. 알았어? 처음 알았죠 처음 알았지? <웃음> 아 <나> 좋아 <웃음> 처음 안거 원래 일반 우리 저기 그 초보자 용사분들도 다 알아 응다 어? 음. 알아 근데 내가 한번더 일깨워주는거야 일단 알려드리는거야 노하우로 그래서 이렇게 좀핑클핀으로 해서 이용을 해주시고 무조건 약을 2차 도포할 때 두피 쪽에 안 닿게 네. 네, 일단 이렇게 펌을 말아드렸고요 이렇게 자연 방치도 좋고 뭐 열을 씌워도 좋은데 일단 저는 좀 머리가 빠글대는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 방치로 약간 한 30분 두겠습니다 약간 반꽃슬이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놔두면 빠글빠글해집니다 네. 이따가 제가 끝난 다음에 한번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30분이 흘렀고 이제 그 30분 흘른 상태에서 테스트를 들어가 볼 거예요. 머리가 잘 나나 나나 그래서 좀 마지막에 말았던 조금 얇은 머리 요거를 좀 말면 어 컬이 좀잘 나왔죠? 탱글탱글하죠? 요거 한컬 지금 요거 C 컬 정도에서 조금 나온 게탕하고 올라가는 거 보니까 아주 좀컬 자체가 잘 나온 것 같아요 너무 빠글빠글하게 할거 아니니까 일단 볼게요 바로 중화 들어가겠습니다 어 일단 중화하는 중에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일단 머리에 파마 롯들를다 풀읍니다 일단 저희는 이제 젊은 학생들이 좀 많고 20대 애들이 좀 많다 보니까 어 20대 손님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빠글빠글한 머리를 좀 싫어하세요. 그래서 저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컨셉이 좀 약간 굵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를 컨셉으로 오늘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다 풀린 상태에서 중화를 할 겁니다. 이게 컬이 너무 빠글거리면 너무 힘들거든요. 왜리가 빠글빠글하면, 그지? 그래서 그치. 좀 굵게 많은 걸로 오늘 했고 그리고 지금 파마 로또 보다 일단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길이 적인게 되게 좀 짧아 머리가 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통 그냥 막안풀고 중앙하고 놔두면 정말 빠글빠글하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나오지 음. 네,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 그래서 일명 우리가 보통 그냥 아줌마 펌 이러지? 음... 할머니 펌뭐 어? 네. <웃음> 응. 그래서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먼저 이렇게 풀어주는 것도 하나의 센스죠 이 어느 정도의 블랙형의 노하우입니다 일일이 다 풀러서 손에 양옥구하는 거는 바로바로 바로 헹구면 되니까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 이렇게 좀 발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중화를 전부 다 좀 발라줄 거예요 중화 바를 때도 마찬가지 야 중화는 풀러서 중화하는 게 맞고 저 같은 경우 다른 데는 아닐 거고요 그리고서 아까 이렇게 중화제 할 때도 손으로 살짝 이렇게 좀 자리를 잡아주면서 중화제를 좀수여하세요 이렇게 자리는 잡으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굵게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모발이 우리 종현군이 모발이 좀 약간 그 곱슬기가 많아서 그지 쪽이 약간 있잖아 부시시하게 네.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많이 웨이브를 두고 그냥 로드가 있는 상태에서 중화를 하면 당연히 그 웨이브가 꼬불꼬불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중화할 때도 풀러서 자연스럽게 좀 만들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런 지금 머리띠를 갖다가 그 옆에 양옆에를 살짝 이렇게 해서 눌러주시고 머리를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에요 그 두피쪽 앞쪽은 살짝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러시면 좀더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한 10분 있다가 7분 있다가 한번더 중화를 바르고 5분 있다가 헹궈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이제 머리 한번 헹궈볼까요? 이쪽으로 오시죠. 그래서 네. 웨이브가 잘 나왔네. 그래서 이 웨이브는 그냥 말릴 때 적당하게 탁탁탁 털면 끝나는 게 제일 강건이지 어때 웨이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딱는네요 그치 여기는 살고 앞쪽은 네. 살고 밑에는 들어가고 네, 그래서 맞아요. 좀 이렇게 내려오게 만들었고 머리는 어쨌든 이렇게 나왔고 젖었을 때 머리 모양이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젖었어도 이렇게 컬이 좀 많죠? 젖으면 원래 많죠 컬은 근데 중요한 건 머리 말릴 때 어떤 스킬 인데 그냥 살살 말려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스킬 그렇게 부릴 필요도 없고 손님들한테도 어필을 그렇게 하시는게 맞죠 초보명사 분들 그죠 한번 보시고 제가 말리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평생 가지고 가야돼 <웃음> 이렇게 머리를 말려주시면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말렸을때 어떤 펄이 나올건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좀할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바로 이렇게 만졌을 때 어떤 웨이브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말려주시면 돼요. 컬은. 그래서 컬은 이렇게 좀 나오게 하시는 게 좋고 원래 반스들이 있어서 이렇게 풀러서 풀어서 말리더라도 풀러서 중화를 하더라도 확실히 컬은 많죠. 생각보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단어, 이게 펌이나 이런것으로 가끔 올릴 생각이니까 자꾸 보셔서 펌의 스킬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킬같은거 올려주면 보통 어디서 머리를 잘라도 아 정말 잘하는 병사분이구나 라는 생각할 정도로 그 스킬이 되게 중요해요 뭐든지 리얼 현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머리 자체를 뭘할 때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시는 것도 좋아 그리고 보면 이쪽에 이렇게 보면 이쪽 뿌리 부분 쪽에 완전히 살았다는 게 보이지? 여기가 음. 같이 이렇게돼 있잖아 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음. 확실히 살았다는 게 보이잖아 그게? 그래서 윗부분이 살아야지 제일 이쁘고 키도 약간 1cm씩 손님들이 더 커보이니까 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할수 있는 좀 이렇게 좀 해드려야지 그래서 이렇게 말려주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아까 옆에 붙여놨던 머리가 이렇게 붙었을때 어때 다운펌을 따로 하지 않아도 같이 붙어있는 현상이 일어나는거지 그래서 중화할때는 뿌리쪽을 약간 이렇게 눌러서 하는것도 하나의 센스지 음. 그래서 투블럭 아름마펌 요렇게 네, 하시면 될것 같아요 투블러 가르마 펌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우리 초보 명사분들도 조금만 신경 써서 하시면 아주 이쁘게 더 저보다 더 이쁘게 잘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말려주시면 돼요 손님들한테도 손님들이 어차피 이렇게 말릴거잖아 그지? 네, 너무 만들려고 하고 말리면 다 멋있거든 근데 파마 하마 자체를 하고 나서 말렸을때 그냥 자기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 머리가 제일 좋잖아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말리시고 이제 에센스라든지 왁스를 발라서 스타일링을 하는거지 그리고 우리가 할수 있는건 최소한의 드라이와 머리를 최소한의 어떤 컬을 유지시켜주는 것만 좀 알려드리고 하시면 이제 손님들도 인정하시고 가시죠 집에 이렇게 편하게 그러면 뭐 뭐할 것도 없어요 올릴 것도 없고 판마를 잘하게 되면 예, 아주 이쁘게 잘 나옵니다 이렇게 드라이로 먼저 드라이로 막 말리기만 해도 되는 그걸 보여주셔야지 드라이를 이 상태에서 드라이를 집에 가실 때 드라이를 다 해놓으면 안 이쁜 게어디있고 그치? 그렇죠. 어. 집에서 했을 때이 정도라는 것만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미용사로서 어느 정도 선에서 집에서 할수 있는 머리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드라이를 다 빼서 드라이를 해서 머리를 만져서 오늘 집에 가세요 라는 거랑 지금 이렇게 펌을 바로 하자마자 드라이를 말려 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살짝살짝 만져줬을 때 마지막 마무리가 된다면 훨씬 더 집에서도 어? 확실하게 손님들이 인정하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응. 제가 요 상태로 하시고 뭐 발라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완전히 잘 나왔지 완전 잘 나왔어 어. 그래서 이렇게 뿌리 쪽을 완전히 살려서 그냥 드라이로 말리기만 했는데도 뿌리 쪽이 완전히 살아서 아주 방방 떠 있고요 이 상태 로 이렇게 투블럭 펌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뒤쪽 웨이브를 조금 더 주셔야 예 이렇게 그 번호대로 얘기하시면 조금 더 얇은 롯들을 사용해서 두껍게 잡고 머리를 파마하시면 조금 더 웨이브가 나오면서 머리를 자꾸 이렇게 만지는 현상들이 있죠 손님들이 자기가 이렇게 그랬을 때도 덜 풀려요 확실히 그리고 풀렸다는 소리 안 하고 오십니다 예 좋은 머리가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좀 잘라 이렇게 해주시면 두피 쪽이 이렇게 살아요 많이 살았죠 예 그렇게 살면 아주 예 좋은 가르마 펌이 되는 거고 이 상태 그대로 보내드려도 되고 손님들이 드라이를 원하시면 살짝 해주셔도 되고요. 네 어쨌든 저는 거의 이 상태로 보여드리는 게 원래 맞다고 생각하고 저는 드라이 잘안 하는 편이에요. 그냥 이대로 가시는 걸로 하고 왁스 한번 발라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보명용사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아저 이제 보고 해야지. 화이팅! <웃음> 화이팅! 네 오늘 잘 보셨습니까? 그펌 자체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앞쪽에 가르마를 탈 때, 뭐, 각도라던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선을 낼 때, 빗 끝에를 잡고 같이 이렇게 당기는 거 잊지 마시고, 아, 그 다음에, 이쪽 그 두피 쪽하고, 이 두피 쪽에 한 0.5나 정도의 약을 안 발라주는 게 좋아요. 다 바르시면 안 됩니다. 다 바르고 있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바르시면 안 돼요. 그 두피가 꺾일 수도 있고 별로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두피에다가 약을 바르는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어, 뿌리를 분명히 살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아까 들었을 때 90도로 쭉 올려서 완전히 90도, 거의 100도까지도 꺾을 정도로 해서 살려가지고 하시면 훨씬 더, 예, 훨씬 더 뿌리가 살 거예요. 예. 좀 약간 텐션도 정확하게 주셔야 되고요. 제거 보셨으면 알겠지만. 잘 땡겨서 하시면 될것 같고 양쪽 사이드에 그 땡길때 양쪽 사이드에 그 힘이 균일하게 같이 가야지만이 머리가 땡기는게 없고 손님들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좀숙지하시고요 뿌리를 살리면서 하는 펌이기 때문에 확실히 잘 땡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쪽 사이드 같은 경우는 약간 내려서 마르셔야 밑에 부분에 어떤 뜸 이게 뜨는 거 있죠 머리가 붕떠 있는 거를 막을 수 있죠. 이렇게 좀 약간 깔끔하게. 네, 그런 부분도 잠깐 좀 보시고. 뭐 펌이나 이런 거는 말줄 아시니까 한번 보시고. 어떤 방식인지, 어느 쪽으로 많은지 그런 부분도 가끔 볼 필요는 있어서 제가 오늘 한번 이 영상을 한번 올려봤으니까. 네, 잘 보시고 또 이렇게 유익하게 볼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